작년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풍성해진 거 아닌가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영상을... 아, 너무너무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는 온 김에 새별오름 오랜만에 좀 올라가 보려고요. 불꽃축제 유래비 네, 새별오름은 각도가 굉장히 가파른 걸로 유명한데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뭐 이게 뭐가 가파른가 하실지 모르지만 사실 실제로 저는 김선오를 때 이거 90도 아니야?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잠시 동안 굉장히 숨이 찹니다. 여기서부터가 나의 급경서 구간. 왠지 사족보행을 해야 될것 같은. 자, 왔다. 이제 능선. 한라산을 볼까? 이렇게 멋있다고? 이제 내려갑니다 어, 반대 방향으로 내려가시기를 권해요 왜냐면 이쪽 편에서 보는 또 풍광이 좀 남다르고 저쪽 편이 너무 사람들 빠글빠글하고 내려갈 때 너무 경사가 심해가지고 별로야 어 이쪽에 또 이렇게도, 이렇게나 도이렇게 예쁘다고? 제주도는 희한하게 아래서 보면 별로 맑지 않은데 어디 오름 올라갔을 때 이렇게 파래지는 경우가 많아요 뭐, 무슨 원리인지는 난잘 모르겠어 조심조심하면서 내려가요. 바람이 부어서 이제 막 땀이 식는다. 와 너무 예쁘잖아. 내려가면서 즐기는 풍광도 아카시고 코너를 살짝 돌면 계속 이어지는 길이 참 이뻐요. 아래로 내려가는 길. 저는 처음 새벽으로 왔을 때. 이 내려오는 길이 더 좋아가지고 사진을 엄청나게 찍었던 기억이 나요. 지금 가을에 피었던 억새들이 지금 이렇게 물결처럼 흩날리고 있잖아요. 이 억새를 태우는 게 들불 축제인데 일부 구간만 불을 놓고 있죠. 들불 축제에서 뭐 별거 없는 게 이렇게 나는 이쁘더라. 그 유명해진 카페죠. 저기가 거의 폐허처럼 될 뻔했는데. 저기서 보면 새별 오름이 잘 보여요. 난 도민이니까 안 가는 거지. 너에 오시는 분들은 여기서 또 보는 아름다운 풍광 즐기시려면 저기서 커피 한잔 하시고 어, 가셔도 좋겠습니다. 저렇게 딱 언덕 모양으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생긴 이런 전형적인 오름이 아이들한테 너산 그려봐 하면 그릴 수 있는 이런 오름이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보통은 분화구가 여기 있기 때문에. 어, 그래서 잘 생긴 오름입니다. 너무 예뻐고 나는 오름에 올라와가지고 해본 적은 없었던 것 같아. 오름. 너무 좋아요. 여기는 항목유적지입니다. 보통 이 시즌에 항목유적지에는 유채가, 유채를 심어서 사진 찍으러들 많이 오시고 그랬는데, 코로나로 네, 꽃을 심지 않았네요. 햇빛 있는 곳에 나가면 너무 덥고, 요만큼의 그늘만 있어도 다시 또좀 추운 느낌이 들어요. 제주도 햇빛이 그만큼 좋다는 얘기지. 아 너무 예쁘다. 요렇게 토성이 남아있고 요 짧은 구간이지만 토성 위를 살짝 걸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홍파들이 토성길 안내도 이렇게 써있네요. 아 집에 가는 길에 토마토랑 야채를 좀사와주고 들어가야겠다. 제가 프레쉬 모짜렐라 치즈랑 브라타 치즈를 막 세일을 하길래 일단 샀는데 어, 저는 그냥 치즈만 먹는 게 좋긴 한데 그래서모 <웃음> 몸을 생각해야 되니까 야채랑 좀 섞어 먹어야죠 창고 같은 게 있어 이렇게 낡은 창고 이런 게 너무 예쁘더라 밤에 보면 무섭겠죠 여기가 풀이 나고 초록이 우거지면 정말 예쁜 곳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이렇지만 또 놀러 오겠습니다 이런 음, 데도 너무 많아 좀 맛있겠다 음.. 이 정도면 됐어 깨누까 991점 요거는 정말 오래 먹거든 그냥 한 3번 먹지 않을까? 그래서 어, 이거 좋다 또, 세일은 못 참지. 2,000원. 100헨. 1,000원이라 돼? 너무 많은데? 이늘물 네. 어, 이거밖에 없으니까. 내가 맥주를 그렇게 좋아했는데, 요즘에 안 마셔요. 한 캔을 못 먹겠더라고. 네. 좋아하는 맥주가 있다. 카타고니야 음, 깔끔해, 깔끔해. 이거 하나 사가자. 얼른 가야겠다. 더 사기 전에. 알뜰하게 해서 뭔가 마무리가 잘된 느낌이에요. 오늘도 즐거운 여행이었습니다. 안녕!